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오앤님의 깊은 밤을 보내줘요라는 곡의 기타 치는 방법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코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코드가 D flat major e 이라는 코드입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인 구로 굵은 줄에 네 번째, 1, 2, 3, 4. 두 번째 손가락 잡아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거기에 밑에 두 칸. 거기서 네 번째 손가락은 여기서 한칸 오른쪽. 에서 위에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거기서 두개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 되고요 두 번째는 F s e 7이라는 코드인데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고요 바레이라고 해서 한 번에 쭉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어, 연주하실 거는 맨위줄 그리고 여기 세개 보통 기타줄을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하는데 2 3 4번 줄을 칠 거예요 6번이랑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날 거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세개 줄을 다 잡아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잡는 편이고, 아니면 은 그것도 힘드시면 은한 손가락씩, 그래서 맨 위줄 그리고 2, 3, 4번 이렇게 예, 예, 예, 예, 이렇게. 잡으시면 F-7이 되고요 그리고 b b 7은 요렇게 잡으신 거 있죠 뭐이렇게 잡으시던지 이렇게잡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으시던지 요거를 고대로 첫 번째 칸에서 여섯 번째 칸으로 잡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전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랑 g b 7이라는 코드도 나오는데 그거는 첫 번째 잡으신 거에서 한칸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Fm7 이게 Gb-7 한 칸만 옆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한 칸만 그다음에 Ab7이라는 코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발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얘를 다 잡아주시고 네 번째 칸입니다 네 번째 칸에 쭉 잡아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밑에서부터 1, 2, 3세 번째에 잡아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1, 2, 3, 4, 5 잡아주세요 요런 소리가 날거예요 요런 소리가 근데 지금 저희는 연주를 2, 3, 4, 6이렇게만 칠거기 때문에 얘는 안잡으셔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Abm7이란 코드가 있네요 걔는 아까 우리 했던 Fm7, Bbm7 등등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신에 네번째 칸이렇게 치시거나 아까도 이렇게 치시거든요.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칸만 다른 거거든요. B☆플랫 7은 1, 3, 5, 7, 일곱 번째 칸에 아까 7 있었죠. A☆플랫 7 얘랑 똑같이 두 칸만 옮긴 거예요. 일곱 번째 칸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b 플랫7 혹은 인플랫 마이너로 적혀있는 애는 이 다섯 번째 줄, 두 번째로 굵은 줄, 여섯 번째 칸 잡으시고, 가운데 손가락은 맨 밑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거기서 하나, 두 개. 밑에서. 자, 그래서 뭐 코드 설명을 이렇게 끝난 것 같고 주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제일 윗줄 잡은 애들은 위에를치워주시면 되고요. 밑에 줄을 잡은 애들은 밑에 줄 거를 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법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웃음> 엄지로 이렇게 쳐주세요 엄지로 쳐주시는데 이두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얘를 같이 이렇게 얘한테 맞대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여기서 얘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리듬을 만드셔서 F <웃음> 마이너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데서 팁을 하나 드릴 거는 코드가 많아서 이렇게 바꿀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칸만 옮기면 되거든요. 잡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음, 음 이런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대충 하나를 고르뭐 고를 때야 이렇게 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곡이라서 아마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추기 어려워하실 텐데 쉬운 걸로 여러분들 재밌게 따라하실 수 있게 기타 튜나는 거부터 이런 거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